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보다 적어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고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교만하고 아주 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는 형제에 관해서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으로 그 형제를 돕고자 하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율법을 겸손히 쫓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른 적용을 하는 사람은 이웃의 죄를 볼때 내재를 생각하고 그 갈라데아도 6장 1절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나도 시험 받을까 주의하고 그러니까 그 태도가 틀려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태도가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게 자기 부인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 있지만, 당달, 자, 청맹관이가 보고 있지만, 당달봉사 예? 당달봉사.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말씀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아상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추구력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서 훨씬 적극적일 수 있어요. 이 아상이 강한 사람들이 더 추진력도 강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아상의 안반 때문에 돌, 돌짝밭 같은 거죠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돌짝밭 같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결국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해도 있고 좋은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좋은 씨앗도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아상의 안반 때문에 안 돼. 스스로 그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주 부들부들하게 해놔야 되는, 말씀으로 참, 아이 참 죄인이다. 부셔놔야죠.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거 진짜 이게, 이 그, 무능력과 부패를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갖고, 말씀의 시가 딱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상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자기 욕심도 많기 때문에, 더 성경도 열심히 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더 책도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게 아상,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을 이, 이, 이, 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고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아주.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10편 112편 4절에서,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정직자라는 건, 내가 깨끗해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직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지 에? 에? 자기가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로마 케토릭이나 알미니안들처럼 그렇게 그 교만한 그런 빛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흑암이에요 흑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원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이 창피하고 누추한 일을 여기저기 막 터뜨리고 다니는데 그게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만 성경은 귀에 당한 문제의 해답을 제공합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가려, 가버리고 려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가려는 사람에게만 성경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요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만이 예 네. <웃음> 자기가 가던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얻고자 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까 이제 간수장 얘기 들었잖아요. 간수장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그이 저의 바울과 신라를 바라봤다면 그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까? 안 물어요. 자기가 그 방법을 어떻게든지, 이,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마무리해가지고 자기 안위를 도모하겠죠. 예? 그거 어떻게 그 죄, 죄인 중, 죄인에게 그냥 엎, 어, 엎어져가지고 그살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까? 자기 걸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영생의 길이 보인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아상에 안 반, 길가박 같은 인생, 또뭐 재리의 일락, 그뭐 그런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자의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것과 은혜를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일에서 소경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거지라는 것을 인정한 거룩한. 모든 거룩한 빛과 은혜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깨닫게 된그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는 거지다 그 김홍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 나라 귀족들이 세상에 거지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빌빌 터먹으려고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 밑에서 기웃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 기웃거리고 그 얼마나 추한가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소원을 갖는 10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장님이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다볼거 보고 있어. 개혁 신학이뭐 어떻고 뭐다 알아 그러고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네. 자기 길을 그냥 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믿으면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고집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자기 걸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 자기는 자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는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의 법, 법의 말씀으로만 그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정상한 태도이다 말씀 가지고 분석이나 하고 앉아있고 예? 누구 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절대 안돼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시인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자기가 소경이라고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 시인이 누굽니까? 거룩한 선지자고 기시의 기관 아닙니까? 이 시인은 참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근데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소경이다.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도 스스로 하나님 법 앞에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의 법에 기이한 걸볼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거룩한 선지자가 소경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잘 모르고, 참, 참, 무능력한 존재들인데 거룩한 선제가 스스로 소경이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가달게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걸 보고 당대와 후세에 그걸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소경이라는 걸 참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에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빛을 볼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가지고 겁박을 주시고 그러시나, 오늘 목사가 너무 세게 나오네. 그렇게, 그렇게 말으라고. 순하고 부드러운 좋은 얘기만 하지. 그래도 힘들 텐데, 힘든 판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 개혁교회에 10년 이상 생활한 사람이. 그런, 참 답답한 일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